안녕하세요. 송산토복부동산 박삼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 위치한 개발행위허가특한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유지인 1396평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의 특징은 301번 지방도로인 2차선에서 이 물건지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의 거리는 약 400m 정도의 거리인데 평당 120만원인 1396평을 16억 7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경부터 화성시에서 산업용지 개발 행위 제한을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광명, 시흥지구 등 상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용이 시작되면서 인근 지역 공장들이 대거 화성으로 이입되면 이미 건축된 공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될때 이런 허가득한 토지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이 매물의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하지 않은 세모 모양이라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온 토지다 보니 넓은 마당을 필요로 하는 제조장이나 야적장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액들이 어느정도 조정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이 토지의 매물 현황입니다.위치는 서신면 매화리 용도는 계획관리, 지목은 유지, 면적은 4528 제곱미터, 약 1396평, 매매가는 16억 7500만원, 평당 120만원입니다.주변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민원도 덜하고 내부 도로도 넓게 조성되어 있는 토지라서 도로현황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물건지에서 바닷가까지와의 거리는 약 400m 정도의 거리이고 인력수급이 유리한 서신시내까지와의 거리는 약 1.1km이고 1.3km 이내에 장해산업단지 화남일반산업단지 8km 이내에 하나 바이오 밸리산업단지, 화성마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마도제시까지의 거리는 약 8km, 마도아시까지의 거리는 약 8.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온 토지라 토지의 형태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부동산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